그냥 거 그냥 하는 거죠 감, 간신히 요것만 <웃음> 다행히 코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몇 음이요 하음 그러니까 반음두 개가 낮아지는 거죠 F#에서 F로 오고 F에서 E 마이너로 오고 코드 네 개로 가는 거네 악보가 예, 예 코드 네 개로 어 거기에 있으면 가 있구나. 예더 네. 정확하게 하면은 여기여기 여기 여기까지.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. 자, 아, 어. 네. 그래도 뭐. 제대로. 네. 어, 오늘 충분히 잘 배웠어요. 네, 네, 네, 네. 고맙습니다. 덕분에 저도 이렇게. <웃음> 어, 어, 충분히 되네. 오늘 강의 제대로 안 되면 어, 수강료 안 줘야지 했는데. <웃음>